먼저, 수에서 네. 가장 큰 틀이 네. 실수가 있고, 오. 실수 안에 유리수와 유리수가 오. 있어요. 네. 어, 유리, 유리수 안에는 또, 나, 유리수 에서또 나눠지게 되는데, 네. 유리수 안에서 정수하고, 네. 정수가 아닌 유니수. 오,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정수에서 세 가지 나왔는데, 정수에서 네. 양의 정수, 네. 영, 네. 음의 정수로 나어서 아, 그렇군요. 네. 응. 그 양의 정수는 네. 그더 세, 에더 세, 아그 영보다 더큰 수니까 어, 마이너스가 네. 아니라 다 플러스고, 음의 정수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고 아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요? 오, 네. 응 어,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 유리수예요 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군요 응. 안녕하세요 건강한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